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오늘은 최근 키미의 내돈내산 쇼핑템들을 좀 추려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자지만 남자 옷 쇼핑을 은근 하는 편이라서 어, 어쩌다 보니 쇼핑하다 보니 컨텐츠가 나왔네요. 자, 그럼 키미는 또뭘 샀을까?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쇼핑템은 서스테인의 서플라이 울 코트입니다. 발막한 코트는 사실 전 작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좀더 유니크한 코트를 찾고 있었어요. 평소 캐주얼한 옷, 박시한 옷을 자주 입는 저에게 잘 어울리는 코트 아닐까 싶습니다. 코트는 디자인 자체가 파카에서부터 시작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더 캐주얼한 맛, 가차입은 듯한 느낌이 아닌 코트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특히 소매 부분이 진짜 예쁘게 잘 잡았더라고. 게다가 긴 기장감의 코트도 아니라서 1사이즈를 제가 입어도 대주? 어, 원단감이 진짜 만족스러웠는데 포돌보돌하니 뭔가 후리스같.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감이 가벼웠습니다 이젠 늙었는지 가볍고 따뜻한 게 좋아 가격은 쉽지 않았지만 유니크한 디자인의 코트로 좀 많이 만들어주지 벌써 품절 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대만족 중입니다 다음은 MFN의 이그젝트 셔츠인데요 MFN은 꾸준히 눈팅하고저 브랜드에서 뭔가 하나쯤은 사봐야지 겨루고 있었는데 이 셔츠를 보자마자 냉큼 질렀잖아 포르투갈 데드스토 원단으로 만들어진 셔츠인데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오돌토돌 씌어서것 같고 그런 느낌 거기다가 이 보라색감 어떡하냐 너무 이쁘잖아 액세스말도 사실 맞았겠지만 품자리였어요 그래서 미디 사이즈로 갔는데 아, 원단감이 이제 막 가기서는 느낌이 아니라서 빡세게 입으면 되잖아 겨울 시즌 레이어링용으로 제가 굉장히 잘 입을 것 같고 나중에 단품으로 따뜻해 단품으로 입어야지 추가적으로 슬리앤 이즈에서 또 셔츠를 구매를 했 제가 셔츠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 셔츠를 그렇게 좋아해 일본 원단을 사용한 셔츠들이 나왔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시바야 체크 셔츠인데요 바시락 면 소재로 FW 시즌 레이어링 룩에 활용하면 너무 예쁠 어두운 톤의 체크 셔츠예요 다음은 코랄 스트라이프 셔츠도 함께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게 원단감이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해요 뭔가 약간 텍스처감이 느껴지면서 오돌야들야들 하니 너무 좋아 톤도 은은한 죽은 핑크가 살짝 깔려있어가지고 사실 이 제품은 지금 시즌보다는 나중에 봄, 가을에 단품으로 입고 싶어요 두 제품 모두 사실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 요구 뿜 뿜할 아이템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인타 t 스튜디오스의 포켓 팬츠입니다. 이 브랜드를 계속 눈팅 중에 있었는데 ATV전에 입점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갖고 싶었던 제품은 거기 없었기에 HBX에 서 구매를 했습니다. 입체적인 포켓틱 테일이 굉장히 힙하고 매력적이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피셔가지고 제가 워낙 스타일이 주때 없잖아요. 힙했다가 미니멀했다가 캐주얼했다가 살짝의 힙킴이 등장. 두두 등장. 탄탄 빠빠. 두툼한 코튼 원단감이지만 그 묵직함이 불편하지 않았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 이 브랜드 다른 제품들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은 레노앤코의 여성 데님 팬츠인 카이 하이웨이스트 진인데요. 레노앤코는 일본 브랜드인데 제 지인이 계속 여기 데님 진짜 핏이 이뻐! 라고 외쳤었거든요. 근데 백화점을 돌아다니는데 딱 보이는 거지. 입어봤지. 이쁘 거지. 사버렸지. 가격을 보고 사실 눈물을 머금었어. 하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되게 높다. 실루엣은 맘진이라고 스 해야 될까요? 살짝 하이웨이스트에 엉덩이랑 허벅지는 여유로우면서 살짝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스타일. 뭔가 은은한 누리끼리 워싱까지 빈티지하면서도 레트로한 맛을 뿜뿜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스토커스 다음은 비에비어의 울 이즈 팬츠입니다 겨울 시즌 포인트가 될 만한 울 팬츠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어요 사실 요 팬츠 계속 눈팅 중이었는데 가격이 조금 그랬는데 할인을 냉큼해버리네? 좋네 사버렸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서 다리 시를 느낌 없고 원단감 자체에서 오는 울 포슬 포근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실루엣은 편안하게 좀 루즈한 맛으로 올블랙 룩에 딱포하지 포인트 딱 그렇게 입으려고 샀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놀람> 다음은 이건 옷 아니에요. 우선 에이센트의 퍼퓸드 핸드워시입니다. 정말 뜬금없을수 있지만 구매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향기에 힐링을 얻는 편이라서 이 핸드워시 향은 마치 갓 꺼낸 그 세탁물 향기 깨끗하고 포근하고 그게 근데 엄청 풍부하게 퍼져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손을 씻고 나면 화장실 전체에서 이 냄새가 나. 아무튼 정말 풍성한 깨끗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라브아의홈 프레그런스인데 이중 화이트 머스크 앤 앰버 향이 진짜 기똥찹니다 깨끗하고 은은하고 포근한 향기인데 독하지 않아. 항상 품절되는 제품이라서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아직 두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더현대 가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향기에 힐링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가슴팍에 뿌리고 잠들고요. 요즘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향수도 안 뿌리고 이것만 뿌리고 다니네요. 좋은 건 같이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스 자 이렇게 해서 키미의 최근 쇼핑템들을 추려서 좀 보고 왔는데요 제쇼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제품을 어? 구매하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토커즈 채널에도 여성 구독자님들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우리도 남자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남자 여자 옷이 어딨어? 유니섹스 이 <웃음> 영상은 그냥 가볍게 야 키미는 이런 거에 쇼핑에 미쳐 있구나 이게 진짜 또라이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한 낙이에요 쇼핑.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정도 쇼핑이 쌓이면 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택배 받으면 기분 좋잖아! 그치? 좋잖아!